12월입니다 이제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고요 이 크리스마스는 사실 예수님이 오신 기쁜 날이잖아요 그렇죠? 예. 12월이 되면 저는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어렸을 때 어, 어린 저의 그 기억에는 이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큰 어떤 행사의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시골에 살았어요 부두가 있는 작은 마을에 살았었는데 어 거기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교회에서 잔치가 열려요. 동네 사람들 다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 아이들 그때는 저렸을 때는 놀 놀게 많지가 않았어요. 뭐 가봤자 동네 오락실.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뭐 골목에서 아이들이랑 뭐 비석치기 하고 다방구 이런 놀이하고 뭐 그런 거에 다였는데 그런지 저 그런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굉장히 편한 곳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뭐 이렇게 믿음은 없지만 뭐 구원의 확신은 없지만 동네 아이들이 모여서 그냥 노는 곳? 뭐 시간 나면 가서 교회 마당에 앉아 있으면 친구들이지 하나 듣 둘씩, 둘씩 모이는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되게 편안한 장소였고 놀이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음식을 하잖아요. 아이들도 이 10월 달부터 막 무슨 무용 연습도 하고 연극 연습도 하고 그러면서 되게 잔치가 열렸던 분위기가 나요. 집사님 떡볶이도 해주시고요 튀김도 튀겨주시고 또 어른들은 또 고기도 삶으시고 해서 막또 드시고 또 캠프파이어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참 좋은 기억인데 요즘은 그런 걸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캐나다서 그런 캐나다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도 요즘은 놀 것들도 많고 또뭐 게임도 좋아하고 인터넷도 많이 발달이 돼서 어, 교회의 장소가 더 이상 뭐 놀이터나 모이는 이런 장소 매개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아쉽긴 한데요 그것에 더 나아가서 좀제 마음 은 아,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있다면 뭐냐면 그 크리스마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요즘은 조금 어,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오신 예수님이 주인공인 날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얼마만큼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주으심에 대해서 기억하는가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예전보다는 많이 그런 의미가 좀 사라진 크리스마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요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저희는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연말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이들과 함께 그런 묵상을 많이 해요 십자가 묵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기쁜 날 사실 저 어렸을 때는 저도 되게 기뻤거든요 막 선물도 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데 좀 제가 이제 아직은 젊지만 이, 제가 누시부들이 많아서 이런 말하기가 참 죄송스러운데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 기쁜 마음보다는 제 마음 한켠에 되게 좀 어, 찹찹한 마음, 답답한 마음 또 되게 어, 좀 뭐라고 하죠?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는 그 전에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더 복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분이고 참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그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죽기 위해서 오, 누구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명이 있고 그 수명이 다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어, 죽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참 슬픈 것 같아요 그죠? 어, 안타깝고 근데 그 죽음의 이유가 바로 나라는 거죠 나나 나 때문에 예수께서 오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죽으지 않으셔도 되는 분인데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에요 죄라고는 단 1도 없는 정말로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거든 우리는 사실 이 크리스마스가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나이가 먹고 또 시간이 흐르고 또 아버지가 되고 그러면서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정말로 큰 주는 의미가 크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에 비친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이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그 신령이 옮기신 날이잖아요, 그렇죠? 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대목이에요, 그렇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 참 많이 슬퍼하셨어요, 그렇죠? 빛이 어둠을 이기고 땅이 흔들리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울부짖으시는 그런 소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너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나의 자녀이다 이제는 죄가 없어 넌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관계 안에서 우리와 사랑의 대화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입장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 저는 좀이 자리를 피하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정말로 기꺼이 흔쾌히 이 기꺼이라는 뭐냐면요 단 일의 주저함도 없이 흔쾌히 제가 이 땅에 가겠습니다 나를 제한하고 나를 인간의 모습으로 나를 제한시켜서 이 땅에 와서 내가 주님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당신이 사랑하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결정하시는 거죠 사실 저는 어... 그래서 26대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됐어요 한 20년이 넘, 20년 이 넘, 년 정도 됐는데요 하... 음, 참 많은 종교를 공부를 했어요 사실 제가 티벳에 대한 마음이 되게 많고 또그제 사역을 하면서 불교와 힌두교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왜제 마음가운데 생각이 드는 건 뭐였냐면 그 종교를 잘 알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제가 접하고 또 친구들에게 묻고 그러면서 굉장히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정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들은요, 제 친구가 제 친구들이 몇명 있는데 여전히 연락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티베트 불교 승이에요. 그래서 계속 문자를 주고받고 또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냐면. 이 친구들은 이 자기의 죄, 자기의 연약함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을, 노력을 해요 내가 이 죄를 스스로 내삶 가운데 없애야 돼요 그리고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내삶 가운데서 밀어내요 계속 그런 노력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뭐 어떤 것을 하냐면 고행을 해요 고행 사람마다 고행의 방법이 달라요 근데 공통적으로 있는 건 뭐냐면 삼보일배예요 삼보일배 세발을 세 걸음 걸어가고 한번 절하고 세발 세발 걸어가고 한번 절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큰긴 거리를 그렇게 고행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의 꿈이에요 그렇게 해서 고행을 통해서 나의 죄를 이제 어, 업보라고 업보를 이제 내려놓는 이렇게 씻는 그런 과정이죠 근데 이게 이걸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삼보일배 하면서 가지만 가다가 해가 떨어지면 자야 돼요. 그리고 삼시 세끼 먹어야 돼요. 그럼 나를 케어해 주는 사람이 뒤에 따라와요. 이제 구름아이 큰 거에는 뭐 텐트 도싫고 먹을 것도 싫고 이렇게 따라옵니다. 그럼 이제 먹을 것도 지불해야 되죠. 뒤에 따라온 사람 사람 싹도 지불해야 되죠. 근데 대부분이 2인 1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사글 지불하지 않고 내가 이 고액을 통해서 죄를 씻음 받는 것을 반으로 나눠 갖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또이 사람들도 따라오게 됩니다. 텐트도 사야 되고요 그렇게 이제 고행을 하게 되죠 6개월, 7개월, 1년 넘게 그렇게 고행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죄를 씻음 받으려고 너무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서 잠깐 전해요 우리는 고행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러한 수치와 고통을 당하셨어 이러한 불명예들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어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딱두 종류로 구분이 돼요. 한 사람은 부인합니다. 그런 그런 게 어디 어이 세상에? 그런 건 믿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은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아. 내가 극락에 가는 것, 내가 정말로 나를 열반에 열반에 열반에 이르러서 다음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쉽지 않아. 이 사람들은요. 억겁의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일겁이 뭐냐면 이 우주가 탄생해서 없어진 시간이 일, 일겁이라고 한대요. 근데 억겁의 시간에 걸쳐서 나의 업보와 나의 죄가 쌓인 것들을 그렇게 단한번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잘못된 믿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또한부르는 뭐냐면 눈이 엄청 커져요. 정말 신세계를 만난, 만난 것 같은 그런 표정으로 쳐다봐요. 눈에 막 반짝반짝 거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변화가 될까요? 변화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들의 문화 자체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임을 당하거나 마을에서 쫓겨나거나 또는 가족의 그 가족 뭐라고 하죠? 호적을 파, 파 버린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호적을 파버린다고 하죠 연을 끊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우리의 가족이 아니야 왜냐하면 너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티벳 사람은 라마 불교를 믿어야 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믿지만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들은 티벳 불교 안에서 나가면 살 수가 없어요 직업도 못 구해요 그리고 가족에서 버림받고요 어떻게, 해서 잘, 어떻게 잘 풀리면 그냥 밖에 나가서 직장 구하고 어떻게 입에 풀칠하면서 사는 거죠 뭐 티베니라는 그 이유 하나로 중국 사회에 또 섞여 들어가지 못해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이런 정말로 그 누군가가 간절히 간구하고 그렇게 일생을 바쳐서 찾는 그 복음 놀라운 그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정말로 그 사랑 이것을 너무 무가치하게 그냥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냥 매일매일 우리가 듣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냥 들려지기 때문에 너무 가치 없이 생각하는 것 같은 거죠 가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눈물이 나세요 자, 저도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그 올라오신 그 사랑이 저희 우리 삶가운데 전해지나요? 전율이 있어요.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삼속에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되죠? 우리가 너무 바빠요. 알고 있죠, 저도 너무 바빠요.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고 흘러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입을 벌리고 먹을 것을 넣어달라고 막 입을 바짝바짝 막 벌리고 있어요 그럼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야죠 아이들을 먹이려면 너무 바빠요 그 바쁜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식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 말고 요한복음에서 좀 우리가 어, 볼 말씀이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오늘 볼 말씀 중에 우리가 좀자보볼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뭘볼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기로 결정하시고 오신 그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볼수 있어요 그 죽음에 대해은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님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는지 볼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가나의 혼인 잔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무슨 하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볼수 있을까요?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은 사실 설교의 당골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해오신 분이라면 1년한세대 번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만큼 익숙하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인데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제 초청을 받으세요.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시고, 며칠이 지난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계십니다. 이 마리아는 이미 혼인잔치에 그 전부터 참석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혼주와 아, 나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를 도와주러 미리 가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포도주라는 것은 정말 이 혼인잔치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아니에요 더 이상 난리가 나는 거죠 저는 전라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지만 전라도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까지 자랐습니다 근데 전라도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잔치 집에 뭐가 빠지면 안 돼.라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제 정답입니다. 홍어가 빠지면 잔치가 아니라 그래요. 정말 저는요 그거를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저희 집에서 한날 저희 아버지와 그러니까 어머니의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 가족들이 그러니까 뭐 이제 외할아버지죠. 뭐 작은 할아버지, 작은 외할아버지, 고모. 뭐 고모, 할머니, 뭐 이렇게 그 하고 그 가족들, 자녀들까지 다 모인 일이 있었어요 저희 집에 그래가지고 이제 잔치처럼 막 음식을 엄청나게 준비를 했죠 그런데 먹다 보니까 홍어가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큰 아버 큰 할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여기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이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서 되겠냐 막 뭐라고 하니까 큰 할머니가 부랴부랴 나가서 홍어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막 묻혀서 내놓으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이 홍어가 정말 전라희연에게는 정말 중요한 요소구나 문화적 요소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포도주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진행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전 여기서 참 많은 궁금증을 가졌었어요 지금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 어렸을 때 이걸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혼주에게 가서 얘기를 하든가 신랑에게 가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 잔치를 진행하는 어떤 가족들에게 얘기를 할 것이지 초대받은 손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초청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아참 이해가 가지 않아 그런데 더욱 웃긴 건 뭐냐면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엄마가 어머니잖아요 와서 야 포도주가 떨어졌어 어떡하지 큰일 났어 그런데 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너무 생뚱맞지 않아요? 또 때를 이야기, 이야기해요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안 해줄 것처럼 얘기하시잖아요 그죠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해주세요 또 아니 해주시 거면 처음부터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되지 왜또안 해준다고 했다가 해주냐는 거죠 말이 아는또 너무 웃겨요 저는 분명히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얘기를 했는데 얘가 예, 마리아고 종들에게 시켜요 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다해다해다해 다 해, 다 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어린 저는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이 스토리 자체가 뭐야 이게 막장들하고 뭐야 이게 이해할 수도 도대체 알 수도 없는 이런 내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어떤 문화적 배경을 잘 몰라서 그러나? 막 이런 생각 참 많이 했었어요 이 부분은 잠시 접어둘게요 나중에 우리가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 잔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제가 여기서 좀 보고 싶은 얘기는 4절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이에요 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한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여러 군데 찾아볼 수 있어요 이첫 이, 번째 구절이 이 구절이고요 그 외에 세 구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다음 구절은 7장 30절 말씀이에요 7장 말, 30절 말씀은 예수께서 성전 앞에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에게 가르치신과 서기관을 앞에서 가르치시고 그 장면이에요 이제. 그런데 이 바리새들이 몸음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냐면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 예수님이 가르치는게 너무 달라요. 그 바리새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완전히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잡아 죽여야겠어요. 그 장면이에요.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잡아요. 왜냐?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8장에 28장에 가면 또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그 가늠한 여인 아시죠? 돌로 쳐죽인 그 가늠한 그 여인이 나오는 그, 다, 그 전장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가 빛,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또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또 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대요. 이최고열다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때길래? 근데마지막으 17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때그 때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제가 설명, 제가 봉독에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쌓오니 아들을 영아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아롭게 하소서. 때가 이르렀어요. 무슨 때인가요? 이,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한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칠7 장은 그 시작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더니 그렇더니 그러니까 나를 영화스럽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소서. 이 영화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 영화를 도대체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더할 나위 없이 귀하게 된다. 그리고 존귀하고 빛나다라는 뜻이래요.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이 사람 이 사람이 빛날만하다라고 할때 영화롭다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이 영화롭다는 이 단어를 다른 말로 바꿔서 보면 영광스럽다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7장에서 이 때가 바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될 때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때는 무슨 때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때예요 십자가는 어떤 형벌이죠? 다들 아실 거예요 가장 최고의 형벌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가장 최고의 형벌이 뭐였죠? 능지처참.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능지처참이 뭔지. 사지를 묶고 사지를 묶어서 사, 말들이 사방으로 이렇게 가면 몸이 찢어서 죽는 그런 벌이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니까? 그런데 그 죽음과 비교가 될까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은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서, 죽, 쏟아서 죽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고통스럽고 또 가장 수치스럽고 또 가장 불명예스러운 그런 형벌이에요 단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셨나요? 아니요 고발 당하셔서 그 전에 신문을 받으시죠 채찍으로 맞으시고 또 모욕을 당하세요 그것뿐인가요? 또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야 돼요 그긴 험한 길을 예수님 혼자 오르셨나요? 아니요,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발로 차고 침을 뱉고 욕을 합니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네 스스로를 구원하지도 못하는데 네가 메시아냐? 십자가에서는 어땠죠?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서 나누어 가져갑니다 알몸이 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보고 바로 내가 영광을 스럽게 빛나는 그 순간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요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그 순간이 가장 나에게 영광이 되는 그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람이 뭐, 뭐길래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면서까지 그 수치를 당하는 그 순간 최고의 형벌을 받으시는 그 순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 순간이 사람이 무엇이 관데 도대체 그 순간이 나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너무 마음이 먹먹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내가 옳고 그름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삶을 내 스스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결정한 그 순간, 저가 내가 여가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야다 엎어 다시 할 거야, 다시 하나 사람들 다시 만들고 다시 테 판을 한번 짜보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렇게 안 하셨죠? 내가 있는 독생자 예수를 그 십자가에 내어 줄지언정 "난 너희들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종종 이런 수치를 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만드세요. 저는 이 예수님과 같은 이런 수치를 당할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수치를 당해 고통을 당해 정말로 이런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해라고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저 자신 없습니다 근데 이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장면이 몇개 있어요 이사야의 20장에 보면 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나중에 바벨을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나중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다 벗김을 당하고 알몸으로 이제 끌려갈 건데 내가 그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어. 그러니까 이사야 너가 좀다 알몸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 빤스 한장 있고 스카이 트레고 스카이 트레인 타라면 타시겠어요 혹시? 못 타요. <웃음> 저 절대 못합니다. 근데 저는 한번. 어, 정말 그 상의만 입고 하의를 입는 걸 잊어먹은 채 밖에 나간 적이 있어요 정말 너무 서둘러서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 어, 바지를 안 입고 나왔네? 너무 창피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 생각밖에 없어요 온통 그래서 어디 가서 이 바지를 얻어야 하지? 이 고민을 하다가 정신을 딱 차렸는데 꿈이었더라고요 아,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진짜 너무 다행 근데 이꿈몇번 꿨었어요 근데 사실 그 꿈을 꿀 시기가 이사야서를 묵상하는 그 시기이긴 했는데 아무튼 그 수치를 당한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사야는 그렇게 알몸으로 3년을 지냈습니다 3년 빤스 입고 학교 가라면 가시겠어요? 직장에 가라면 가시겠습니까? 3년 동안? 이런 수치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아니요 저 자신 없어요 또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호세야예요 이 사람은 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가 자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라 음란한 여인은 뭐냐면 창녀와 같은 사람이죠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이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것을 즐기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앞에서 음녀와 같은 행동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호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가서 음료와 결혼해.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요. 아, 도망갑니다. 그래서 호세가 막 찾아요. 막 찾아 찾았어. 내 배를 보니까 배가 불러 있어. 아, 그래서 지은 몸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데 또 도망갔어. 찾으러 또 다녀요. 가는데또 보니까 배가 불러 있어. 그 문값을 지불하고 또 데려옵니다 저는 이런 수치를 이런 고난을 이런 아픔을 감당할 수 있는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예수님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은 십자가의 고통은 십자가의 그 정말로 괴로움은, 아픔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요 우리의 마음을 깨뜨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을 다르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 복음의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변화되셨습니까? 혹시 혹은 변화되고 있는 중이십니까? 왜이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힘이 없을까요? 왜이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변화시키고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못 느끼고 살까요? 너무 익숙해져서? 복음은 이미 이게 몇, 몇 천년 전거인데이 복음이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에게 그런 변화를 주지 못할까요? 예배소서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좀 멀리 돌아왔는데 예, 본문 말씀이죠 예배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옛사람, 옛구습을 따라사지 말고 성령을 힘입어서 새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옛구습,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이 빠진 삶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쏙 빠진 채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죠 그럼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반대, 반대의 사람이겠죠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사는 삶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좀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것까지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옛날에 구습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지 못하시는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는 삶 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알지만 하나님을 활용하지는 않아요 그 삶이 구그 옛날의 삶, 구그 습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 사람은 일분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을 활용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내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내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범사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사람이 여전,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인식하는, 경험하는 삶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요, 예배를 드려도, 옛 사람을 입은 모습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저는 그의 삶이 옛 구습을 따라 살고 옛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세 사람을 사, 세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세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살, 살게 될 것인가? 자, 24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세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말하는 뭐냐 하나님을 따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이 여전히 내삶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삶. 하나님이 여전히 내삶 가운데 일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계시다. 라고 인식하는 삶. 바로 그게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겠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진리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것은 열매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 나의 삶 가운데 열매로 맺혀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너무너무 소망이 있는 말씀은 뭐냐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맺어라 라는 명령형이 아닙니다 네가 하나님을 따라 살고 그렇게 산다면 네가 네 스스로 너의 삶 가운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열매를 네가 맺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명령령이 아니고 이건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면 나의 나를 너의 삶 가운데 포함시키고 여전히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일하고 여전히 함께 한다는 그 삶을 인식하고 산다면 그 열매가 맺혀질 것이야라는 거죠. 자동으로 맺혀질 것이야. 네가 자구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네가 아무리 너의 제한되어 있는 소스를 사용해서 좋은 열매를 맺히려고 해도 맺어지지 않지만 네가 그런 삶, 세 사람의 삶을 살게 되면 너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들이 나로 인하여 맺혀지게 될 거야 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4장 한번 보고, 어, 보겠습니다 14장 15제도 16점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부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소망이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 그래야 그게 사랑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쉬운 말로 보면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거야 라는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 너의 능력으로 그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가 정말로 나에 있는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선한 능력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내 안에 있는 선한 능력으로 나의 어떤 소스로 교회를 섬기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할수 있죠. 근데 얼마 못 가요. 나중에 어떤 말이 나온 줄 아십니까? 아, 나만 손해받네. 하지 말걸. 아, 힘드네. 괜히 한다 그랬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손해보고, 아, 손해봤네란이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져서 그게 자라나고 내 신앙 고백에 정말로 하나님이 내삶 가운데 그 행복함을 준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심겨져서 그 안에서 내가 나의 정말로 그 가치감을 느낀다면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를 발견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러한 열매들은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섬김은 그대로 그냥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어렵죠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서 이파리를 내고 가지를 내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 안에는 우물이 있어요. 우물. 처음 제가 사역 시작할 때는 계속 보여주신 그림인데, 제 안에 깊은 우물이 있습니다. 정말로 딱 보면 아니, 안 보여요. 너무 깊어서. 그런데 말라 있어요. 대충 보고 돌을 던져 보면 되게 소리가 탕탕탕 하다가 톡 소리가 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밑에 조금 물이 남아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넝쿨이 져가지고요 사람들이 찾지 않는 우물이에요 그런 우물을 제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저는요 그 우물에서 그 물을 퍼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마셔 목마르지 마셔 근데 사람들이 물이 떨어지니까 다 떠나버려요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아요 저는 그 우물을 주면 사람들에게 사랑을 갈구하고 인정받기를요 너무너무 갈망했어요 저는요 인정받기가 인정받는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물에 물을 끝없이 퍼주는데 우물이 말라서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떠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다 나눠줬는데 가 버렸어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우물이 물이 차기 시작해요. 아에서 끊임없이 올라온 그 물이 흘러 넘쳐서 우물을 가득 채우고요 그 우물이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누구나 그런 우물이 있을 줄로 믿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죠 사랑받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좋은 사람으로 비춰주고 싶어요 아, 난좀 성숙한 사람이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겉으로 보기에 아, 이 사람은 인격도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 라는 말듣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나의 어떤 자구적인 노력으로 듣고자 한다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손해봤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는 그 끊임없이 올라오는 샘물의 원천이신 그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초청을 해야 됩니다 들어오시도록 허락해 드려야 돼요 제가 여기 다니면서 그 표지판을 많이 봐요 들어오지 마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무단침입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많이 써있더라고요 사유지가 넓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집들이 있어요 집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집을 그냥 막 들어오지 않으세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초대할 때누가 부를 때 초대하잖아요 초대 우리 집에 오세요. 와서 식사하세요. 우리 집 와서 잠시 머무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초대하지 않으시면 안 오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세요. 왜지 아세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삶 가운데 오지 마세요. 그러면 안 오십니다. 하나님을 초청해야 돼요. 내삶 가운데 오십시오. 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잤으면 좋겠어요.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전혀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단입니다. 사단은 허락을 받지 않아요. 조금의 틈만 있으면 담을 타고 넘어와요. 그리고 내가 예쁘게 꾸며놓은 정원들을 망가뜨리기 시작해요. 내가 예쁘게 꾸며놓은 장미, 내가 예쁘게 깎아놓은 잔디, 내가 예쁘게 꾸며놓은 나무들, 다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쓰레기를 던집니다. 내 집에 들어와서 내가 먹을 양식들을 다 약탈해가요 내가 자야 할 침실을 덕망으로 망가뜨립니다 도저히 잘수 없게 만들어 놔요 그 집이 살수 없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를 내쫓아버립니다 길바닥으로 너무나도 다르죠 우리가 왜그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이 없느냐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삶 가운데 더 이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가 우리가 그것들을 왜누리고 살지 못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일 부분으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그래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나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삶 가운데 일하시지라고 하는 그 감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일 것이에요 그리고 그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그삶 가운데, 그 사랑 사람, 그런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으세요? 하나님이 활용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으세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포함되어서. 그분이 활동되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너무 익숙해져서 아니면 삶이 너무 바빠져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돈 버는 게 너무 간절해서 잊고 사시나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요 우리가 이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기억하라 예배 안에서도 그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하신 그 선하신 일들이 고백되어지는 현장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 절기는 어떤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 절기가 어떠한 절기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굉장히 오래 사역을 했어요 한 그렇게 뭐 길다라면 길고 짧다라면 짧은 그런 기간인데요 처음에 제가 사역을 시작한 곳이 몇번 제가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호주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호주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어, 참 굉장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돈 도난이라는 단체는 자비량 성교를 추구하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공급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단체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좀 여유롭지 않은 어, 상태이죠 모든 어, 어, 스태프들이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저 싱글 때는 참 괜찮았어요 혼자 굶으면 되고 잘 때가 없으면 친구 집 가서 그냥 하룻밤만 재워줘 그리고 자고 뭐 먹을 거 없으면 좀 굶고 하고 싶은 거좀 참고 그러면 되거든요. 내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하니까 어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나 혼자 할 때와 아이가 태어나면 이 상황이 아닌지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생활을 하다가 생활비가 다 떨어졌어요. 아 그래서 이제 아이 어떡하지고 이거지? 아이 기저귀도 좀 채워야 되고 아이가 먹을 음식들도 장만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다 떨어졌네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기저귀를 좀 일찍 떼면 되지 벗겨놓고 키워 애가 여기저기 똥을 싸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돼요 <웃음> 기타에다 똥을 싸놓고 얘가 이게 무엇인지 너무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막 만지다가 이게 자꾸 손에 묻으니까 울고 벽에다 바르고 <웃음> 기타에 바르고 <웃음> 바닥에 바르고 <웃음> 아 이게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참그 것을 보면서 아,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아이, 이제 음식도 먹어야 되는데 어떡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예, 아내와 아 이제 상의를 했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뭐, 저희 아내는 좀 약간 무대 보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어떻게 뭐, 해도 되겠지. <웃음> 저 무서운 여자예요. <웃음> 어떻게 해도 되겠지. 뭐 일단 기다려 봐. 뭐 설마 뭐 굶어 죽겠어? 뭐. 뭐 여기 똥이 좀 있다고 해서 뭐뭐 뭐 우리가 여기서 못 사는 거 아니잖아.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잘났다, 이똥굵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고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나가서 일을 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서 저희는 그 예수 전단에서 컨테이너 안에 살았어요. 조그만한 컨테이너가 있었는데 거기는 에 주방도 없고 욕실도 없어요. 방만 딱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를 키우게 됐는데. 이제 밖에 화장실을 가려면 밖에 나가야 돼요. 새벽이 됐든 아침이 됐든 화장실을 가려면 밖으로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가려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무조건 나가야 돼요. 밥을 해 먹으려면 하루에 세번 이상 무조건 나가야 돼요. 또 설거지를 하려면 세번 이상 나가야 돼요. 계속 들락달락 들락달락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불편해요. 또 아이가 있으니까 옷 빨래도 많죠. 그건 또 빨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장실을 한번 갔다 와서 생각을 해보자. 저는 화장실에서 이제 일을 보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 계시, 거기 계시죠? 하나님 저와 함께 계시죠? 제가 하나님을 느낍니다. 이 기도를 참 많이 하거든요. 근데 화장실에 갑니다. 이제 아그 기도를 해야지. 이제 가는데 뭐가 밖에서 덜렁덜렁덜렁 소리가 나요. 그래서 뭐야 뭐가 이렇게 있나? 그래서 봤더니 큰 비닐봉지 두 봉지가 이렇게 문고리에 걸려 있더라고요. 래서 뭔가를 열어봤는데 기저귀, 100매짜리 두 개,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그 전부터 너무너무 먹고 싶어 갖고 노래를 불렀던 삼겹살 한 팩. 거기에 같이 먹어야 할 것들 쌈장, 마늘, 파절임, 할렐루야. 제가 그걸 들고 안에 들 뛰어갔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여전히 우리는 느끼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삶 속에서 우리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일은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줄것 먹을 것을 주시고요 안전하게 하기를 원하시고요 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전히 포함되어져 있고 범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라 하는 그 감각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을 누리는 삶에 있어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를 덮으시는 은혜를 우리가 먼저 누리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성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이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 많잖아요 찬송이도 있고요 이 아이에게 우리가 뭘 요구합니까?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줍니다 사랑을 주고요 보살필품을 주고요 먹을 것을 주고요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아프진 않은지 보살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먹고 이 아이들은 자라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언젠가 성인이 되겠죠 뼈가 긁어지고요 근육이 붙고요 마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랄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을 덮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영은 자라나고요 우리의 영이 청년이 되었을 때 우리의 영이 아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기쁨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할까요? 우리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내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무조건적인 은혜 그것을 내가 누리는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삶 가운데 오셔서 내가 그 무조건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감각하고 살고 싶어요 내가 그것을 누리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잘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나의 어떠한 노력으로, 나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시도는 이제 내려놓게 요 내려놓게요. 하나님, 그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열매 맺히시길 원해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 무한적으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쳐서 내 자녀들, 내 남편, 나의 아내를 끌어안고 덮고 그의 연약함을 내가 마음으로 함께 붙들며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되기다